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운영 중인 본 수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레더 보다는 아크로 계열 위주의 이제 어항이다 보니까 사실 레더 위주의 어항하고는 운영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명인데 조명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AI 이제 제품의 히드라 52H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조명의 광량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일출하고 일몰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거나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가장 높은 시간대로 피크를 치, 치면은 뭐 이렇게 변화 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수조인데 본 수조는 양 옆에 이제 볼텍이 장착되어 있고요 볼텍은 제가 수류모터로 별도로 올린 영상으로 참고를 하시면 은 제가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대략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저거는 뭐냐면은 수위 조절 센서인데 이제 본 수조의 수위가 저기까지 도달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리턴의 전원이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오버플로가 저희 집은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위 조절 센서가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은 오버플로가 있고요. 이오버플로가 이제 메인입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이제 입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 부분에는 이제 보조출수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옆에서 이제 입수구가 있고요. 지금 입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선포 구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이제 양 옆에 아까 오버플로우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보조가 있는데 보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양말 필터가 두 개가 있고요. 그 옆에는 제가 스펀지를 달아놨는데 스펀지를 단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 물소리가 나서 달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옆에 스키머가 있습니다. 스키머는 버블메거스의 C7 스키머고요. 그냥 가격대가 저렴해서 사용하고 을 있는데 역시나 단점은 공진음이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이긴 하는데 뭐, 소음이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저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턴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선프가 보시면은 여과제가 없어요. 여과제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과제를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박테리아를 별도로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아크로 상태에 따라서 사실 그 이제 박테리아를 가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과제를 집어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35큐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제 레더위조영어에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과제를 넣고 여기서는 여과제를안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턴모터인데리턴모터는 dcp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바우모터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 대략 한7 80% 수준으로 지금 되게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시간당 한 7,000에서 8,000리터를 소모를 하는데, 저희 집은 어항 물량이 끽해봤자 이제 70리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이제 분지가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시면은 이제 뒤쪽으로 리턴무턴 뒤로 이제 이제 그 수조가 하더 있거든요. 그 호수가. 호수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냉각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 갈래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배관 저항도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세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전에 정수 그냥 일반 정수기에요 정수기 하우징을 제가 그냥 자작을 해서 만든 건데 현재는 이제 소다라임을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바이오펠렛을 넣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다라임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뒤에 분지되는 호수 이거 이 호수 이 호수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바이오펠렛을 한번 걸치고, 그 다음에, 냉각기로 쭉 빠져서 냉각기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양말 필터로 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빈 영양화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걸로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바이오펠렛은 다 빼고, 소다 라임으로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다 라임은 이 스키머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대충 해놨어요. 대충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소다 라인만 흡입하진 않고 외부 공기도 같이 흡입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이고 당연히 뒤쪽엔 볼탑이 있겠죠 볼탑은 정수기에서 직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수 사용을 하면은 좋은 점은 보충수통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볼보충을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역시나 단점은 볼탑이 고장 나면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이제 주기적으로 신경써 줘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냉각기가 있습니다. 냉각기는 75짜리 이제 냉각기고요. 위에는 도징기가 있습니다. 도징기는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빼 놨는데 이제 도징액을 따로 만들려고 이제 빼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은 그 알칼리니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넣고 있고요. 현재는 칼슘을 안 넣고 있습니다. 칼슘 대신에 칼코와살를 따로 분말로 만들어서 pH 안정화를 시키려고 넣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ph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각종 멀티탭하고 전원 코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냉각기랑 이제 도진기가 있고 위에는 이제 컨트롤러 박스 그리고 수조 그 다음에 선풍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운영 방식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뭔가 정해진 스케줄러대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산호 상태를 보고 박테리아를 더 넣든가 아니면 박테리아를 넣지 말고 이제 뭐 산호바 위주로 넣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카본소스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카본소스를 안 하는 이유는 카본소스를 한번 넣기 시작하면 계속 넣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귀찮기도 하고 부지런하게 넣을 자신이 없어서 애초에 카본소스를 안 넣고 있습니다 카본소스를안 넣다 보니까 이제 단점 중 하나는 빠르게 질산염하고 인산염을 뭐 컨트롤 하긴 조금 어렵겠죠 네,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근데 역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질산염을 거의 매일 넣어주고 있어요 별도로 그 네어 니트로라는 이제 제품을 매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산염 말고는 질산염은 항상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매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소스가 굳이 필요가 없,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안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항이 어쨌든 보시면은 기존 어항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오버플로우도 그냥 위에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오버플로우가 보통 위에, 위에는 위에 이제 유막을 제거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보통 한 이쪽 부분에 이제 오버플로가 있어서 그 하단에 있는 슬러지도 흡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단에는 이제 슬러지가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테이크를 사용을 해서 하단에 있는 슬러지를 이제 띄어올르게한 다음에 오버플로로 빠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뭐 올드탱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알수 없는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올드탱크 신도롬은 그렇게 믿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뭐 박테리아나 각종 첨가물들이 워낙 기능이 좋아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말 필터는 지금 제가 그렇게 자주 교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어항의 상태를 보고 교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야근이 잦아서, 사실 그때그때 양말 필터를 교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말에 한번 이제 갈아주거나, 주말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넘치기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넘치기 시작하면은 그때 갈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 그게 이제 자주 갈아주는 거고, 보통은 한 열흘에 한번 갈아주고 있습니다. 네, 산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제가 어항 처음 세팅했을 때 대롱 온 녀석인데,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은 이제 성장점이죠. 그리고 열심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아크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스타일로 포라, 퍼플 스타일로 포라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성코 롱티 그 프렉 싱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만져갖고, 팁이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에는 레인보우 문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죽었어요. 그나마 요새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렉은 일부러 따로 안 채워놓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폴립색이 좀 다양하죠. 네. 그 다음에 뒤에는 스타버스트 문트입니다. 네. 크기는 손바닥만하고 사실 이것도 제가 사온 건 아니고 지인 분이 어 저한테 주신 건 아니고 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각종 아크로들인데 그렇게 이름이 있는 아크로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녀석은 원래 스테곤인데 지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죠 위에만 살아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애는 뭐 되게 열심히 이제 폴립이 휘날리는 애가 있는 반면에 누군 죽고 있는데 이런 걸로 크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사실 어항을 운영하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개체별로 뭔가 보고 판단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만 보지 개별적으로 보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빨간색 디지타타가 핑크색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요오드를 좀더 넣는 방식으로 하고 뭐 특정 개체를 잡아서 뭐 그린 계열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이제 아이언을 따로 도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일단 저는 발색제는 따로 청가를안 하고 있습니다. 발색제는 사실은 뭐 제가 듣기로는 빈 영양화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된 상태에서 발색제를 넣어야지 효과를 보지 저같이 어느 정도 질산염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라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거는 캔디겠죠 이 캔디도 역시 이제 프렉을 한번 쳐서 35큐브에도 한번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독일 레더이고요 그리고 생물은 니모 두 마리 그리고 블루탱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 를 가까이 들이대서 잘안 나오는 이제 그 로얄 도티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총 4마리이고요. 저는 생물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생물 4마리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진기로 들어가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니티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코와서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칼리니티는 대략 뭐 DKH로 보자면은 6에서 한7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한 1400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코와스는 사실 넣는 이유가 pH 안정화를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현재 pH가 8.0 정도 되는데 이제 밤이 되면은 한 7.7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 아무래도 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칼코화솔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칼코화솔를 투입하면은 사실 뭐 칼슘도 오르고 마그네슘 그리고 스트론튬까지도 일부 좀 올라요 근데 올라가는 수준이 되게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역시 어쨌든 칼슘이 오르긴 하기 때문에 제가 칼슘을 별도로 도증을 안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수는 사실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냥 상태봐서 애들이 좀 해롱거린다 그러면은 환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좀 제가 게을러서 환수를 잘 안하는 편이고 뭐 하더라도 한 2, 3주에 한번 그것도 한 10리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전체 물량 대비 봤을 때한 15% 수준으로 이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할 때 쓰는 이제 해수염은 레드씨의 코랄프로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아는 거는 코랄프로가 이제 레더류에 이제 서 사용을 하는 거고, 원래 아크로 계열 같은 어항에서는 레드씨 솔트를 사용을 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태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소금은 샀으니까 아까우니까 계속 쓰고, 다 쓰게 되면은 뭐, 아쿠아포레스트의 리프솔트나, 아니면 레데시 솔트로 이제 갈아탈 예정입니다. 해수염 은 딱히 뭔가 좋아하는 건 있진 않고요.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첨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첨가제는 제어빈 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빈 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9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많은데. 사실 매일 넣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산호 상태 보고 그냥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는 제오프드 플러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박테리아를 뭐 활성화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산호 밥을 이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로그로는 말 그대로 아크로를 성장하는 데 목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메이트는 이제 뭐 락이나 샌드에 침전물을 분해 시켜준 역할이고, 스펀지 파워는 뭐, 스펀지류의 밥입니다. 그래서 스펀지가 아무래도 많아지면은 물의 상태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호박은 이제 박테리아. 그 다음에 CV는 산호밥입니다. 네, 구랄 성분이 이제 들어있다고 해서 산호한테 되 좋다고 하더라고요. 질, 인산염도 이제 발생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코랄 스노우랑 뒤에 있는 제오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조를 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을 있는데 대략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홀릭스의 엑스트라는 색상 강화 용도입니다 일단 제오빗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오빗 이 제품들이 뭐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 구하기가 간혹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수족관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때 품절이 되면은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거나 직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어서 사실 이 제품 다 쓰고 나서는 특정 제품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시중에서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제어핏은 대략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항 운영에 관련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